시작되었습니다. 와! <웃음> 여러분들 기다리셨나요? 자 오늘도 나라가 이렇게 있다다. 장갑을 끼고 오늘은 도시까지 하고 <웃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잉 어잉. 나나나 바로 아이스크림. 어 이걸 메이커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아주 아까시아까시 샤까시 하 만드는 어..그런 도구구요. 여기 지금 아주 차갑게 얼린 아이스크림 메이크업 이 있습니다! 짠! 이렇게 바나나! 맛, 우유! 여기 이렇게 휘핑크림 <웃음> 귀여운 바나나도 준비하였습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이제 따르려면 되겠죠? 아! 벌써 막.. 막 벌써.. 벌써 막 복, 이게 막 얼룩 붙으려고 하네요. 이거 다 붙었어요! 아! 잠깐만요! 이거 털 파! 스크림 이거를 집에서 하시려면 정말 정신을 빡빡 차리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와, 오, 오, 오, 오. 얼고 있습니다. 이렇 있어요. 얼고 있고요. 아, 아, 네. 아, 이거 약간 이거 너무 이거 되게 이 자연 <웃음> 장난 아니네요. 정말. 아, 네, 나랑 침착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했어요. <웃음> 역시 여러분 휘핑 되게 중요합니다. 휘핑 넣으니까 질감이 확 달라져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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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니까 훨씬 좋은가 봐요. 초코 주세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와사비! 와사비라고요? 코 초코! 초 초코! 초코! 자코 초코! 초코! 오코 초코! 초코! 초오 초코! 오레오! 요 멀리서 잡히니까 약간 반죽같이 됐는데 보면은 이렇게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따라가. 후. 아니, 로빛을 모르니까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퓨어한! 퓨어한 마지막 재료는요! 아주 히든! 히든! 히든 재료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이겁니다. 네. <웃음> 불닭볶음면이에요. 불닭볶음면 양념! 조금만 넣어주세요. 룩! <웃음> <웃음> 아니 누가어서 최대한 피고 있는데! 안돼! 이건 드려야 하는데! 안돼! 아, 아, 아. 아, 안, 돼. 안 어? 돼요. 이거 드려야 되니까 이거 냉동실에 잠깐 넣어서 소생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동개님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되게 초코랑 아, 메론이랑 아, 아, 아, 괜찮은데요? 응, 응. 암살당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확고볼게요! 우와! 좀 얼었습니다! 잠깐서 <놀람> <삭둬서> 먹으라고요? 아우... <웃음> 이소한데 아, 제가 먹어볼게요! 괜찮은요 <놀람> 괜찮아요! <놀람> 오! 이거 약간... 나쁘다한잎더 먹어볼게요. 맛 표현해요. 입 빨간 맛 드신 거예요? 매운 물냉면 매운 크림 물냉면 느낌이에요. 되게 깊은 맛이 나요. 왜 봐요? 되게 막 깊은 맛이 야여 어디 한번 해보세요, 공개님. <웃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웃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웃음> 어, 야. 약간... <웃음> 이거 되게 주셨죠? 이거 되게 <웃음> 밥도둑이네요. <웃음> 일단 이것은 정리를 하고요. 와 매운 냄새! 눈이 막따가울려고 해요. 이게 뭔가 불닭볶음면 소스인데 으... 들어가니까 그냥 약간 양식의 매운 소스? 조금 매운 토마토 소스 느낌 나서 <웃음>